안녕하세요 지선지도강좌라고 있는 에고몬스튜디오의 고현빈입니다 아, 오늘은 누기를 어떻게 하면 빨리 딸수 있는가 특히나 이제 흰색 배경에 이렇게 흰색 무언가가 있을 때 따기 되게 귀찮죠 예전에는 뭐 패스로 따고 뭐 이것저것 다 했었는데 아, 최대한 간단히 딸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 여기서 무슨 뭐 발길 조절하고 뭐 이런 건 아니에요 그냥 하면 됩니다 자 우선 불러와서 여기에서 흰색이잖아요 경계도 좀 애매하고 이럴 때에는 여기 요걸 눌러주시고 대충 레벨로 내려요 경계가 확실하게 보이죠? 자이 상태에서 오브젝트 셀렉션 그리고 잡아요 잡히죠? 컨트롤 J 한방에 따집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건 지워버리면 돼요 끝! 아주 간단하죠 근데 이제 밑에 보시게 되면은 뭐 이런 것들이 남아있어요 이런 거는 그냥 지우개로 지워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끝나죠 역시나 이제 비교를 해가면서 혹시나 뭐덜 들어간 부분이 있는가 잡아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혹시나 또한 번에 이해가 안될수 있으니까 딱히 건드릴 건 없어요 건드릴 건 없고 그냥 여기서 레벨 꼭 레벨 로안 하셔도 됩니다 내려요 구분이 잘될 때까지 그리고 나서 이걸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컨트롤 J 얘는 지워버립니다 깨끗하 따지죠 아, 눕기를 따는데 굉장히 좀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어, 저는 거의 대부분 이 방법을 하거든요 이게 제일 편해요 예전에는 뭐 패스 쓰고 뭐 이렇게 뭐 하는 거 보다는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제 주의를 해야 될 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혹시나 못 잡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체크만 해 주시면 돼요 뭐 빈대가 있나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약간 2가 나가거나 뭐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이게 아무래도 사람 잡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뭐 남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워버리면 되는 거지 오케이. 일일이 패스로 따고 뭐 이걸 막 수동으로 하시는 것 보다는 이렇게 남는 부분은 그냥 지우는 게 훨씬 낫습니다 은진아이걸 닿다고 앉아있어요. 피곤하게. 아, 어쨌든, 뭐, 제가 이걸 지울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작업해주시게 되면, 이제 시간을, 여러분의 시간을 최대한 아낄 수 있습니다. 해보세요. 그리고 역시나 방법이 이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지금 저한테 샘플 온게흰 배경에, 어, 흰 제품이라서, 이렇게 하게 되면, 좀더 수월하게 할수 있다. 뭐, 검은 거나, 뭐, 색깔 있는 거는 더 쉽겠죠. 굳이 뭐 레벨로 낮출 필요도 없을 거고 어쨌든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한번 써보세요